28일 밤 10시 미스터트롯트 탑16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살아남은 16명 박지현, 진욱, 최수호, 송민준, 황민호, 김용필, 길병민, 이하준, 윤준혁, 장송호, 추혁진, 박성훈, 송도현, 나상도, 안성훈, 진해성의 미공개 영상과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스페셜에서 16인이 뉴 트로트 히어로들은 지금까지에 거쳐온 미션 중 자신이 선보인 최고의 무대를 꼽는 한편 자신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강탈한 이유를 자체 분석한다고 하는데요. 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무대 뒤편, 남자들의 진한 우정과 훈훈한 미담까지 대방출할 예정입니다. 미스터 트로트의 모든 것을 건 이들의 진지한 자세와 경쟁자들과의 진검승부를 통해 느낀 소감들은 리얼 인생 드라마를 제대로 쓰며 감동까지 선사할 전망입니다. 이어 본선 4차전 1대1 라이벌 매치가 끝난 3월 3일 밤 10시에는 미스터트로트 탑10 스페셜이 방영됩니다.